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도령입니다 실력은 좋은데 공부 잘하는데 시험만 쳤다면 떨어지시는 분. <웃음> 이번에 고민이 많죠 이런 분 그런 분들이 이제 산신노령님께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우선 이분은 사랑 사랑 인연을 좀맺으신 분이었어요 시험이 자꾸 떨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다 라고 얘기하셔서 아 자녀분이 시험 떨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가? 이제 속으로만 <웃음> 생각을 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자기 이제 조카가 그 조카가 행정고시를 준비를 한대요 소위 말하는 뭐 구급 이런 게 아니라 좀 높은 행정고시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를 하는데 그걸 준비한 지 3년, 4년, 뭐 5년 이렇게 되는데도 시험을 보면 떨어지고 시험을 보면 떨어지고 시험을 보면 떨어져 근데 더 속이 타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두 번, 세번 반대 떨어져 그러면 야넌 머리가 안 되니까 그냥 시험 때리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막 뭐라고 막 잔소리나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그거를 그냥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조카가 머리도 되게 좋고 시험만 봤다 하면 시험 준비하는 학원 있잖아요. 학원이나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항상 전국에서 뭐 손가락에 꽂는 수준이야. 머리가 나빠서 시험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. 근데 더 고민인 건 뭐냐면 이 집에 조카가 둘이 더 있는데 그 조카 둘이 다 시험 운이 안 좋아. 한 명은 수능 시험 준비한다 그러고 한 명은 또 공무원 쪽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다 행정고시를 명이 준비한대요. 두명 행정고시 준비하고 한 명은 일반 뭐 수능시험을 준비하는데 그 수능시험 준비하는 애도 한번 떨어져서 재수를 하고 행정고시또 보는 밑에도 두 번째가 떨어져 세 번째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다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해 모의고사만 보면 뭐 거의 틀리는 게 없어 그래서 그 학원 다니는 애들은 항상 모르는 거 있으면 걔네한테 다 물어보는데 정작 본 시험만 보면 다 떨어져 자기보다 성적 나빴던 애들도 그의 시험 다음의 시험 다 붙는데 본인들은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속이 꽉 막히는 거 있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면서 끈으로 막 이렇게 올가맨 것처럼 엄청 답답한 거 있잖아요 벨트 같은 거꽉 조이지도 않았는데 막 뭔가 묶여 있는 거 같고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시는 게이집 묶인 거 맞다 원래는 그 엄마나 아니면 그 남편이나 조카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할게 아직 멀었다 그렇다고 안 빌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이모지만 이모라도 많이 기원해주고 빌어주고 닦아주라 그래서 아 그렇게도 해 될까요 그래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해야 된다 내년에 된다 라고 말씀드리긴 쉽진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10년 20년 동안 내가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나 몰라라 하고 모른 척 하다가 정말 뭐한 6개월 전부터 한두 달에 한 번씩 찾아 뵌다고 그 수십 년간 쌓아왔던 섭섭함이 한순간에 사그라들겠냐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 기간 대비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기도를 남들이 일주일에 뭐한 번을 갈수 있는 거면 자기는 두번세번 번 가고 그리고 정말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더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쉽게 풀리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또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제 시험도 시험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험을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우울증 와 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뭐 자살을 한다든가 약을 먹는다든가 그런 판단할 을수 있다 그게 더 염려스럽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더 걱정을 많이 하신다 기회가 된다면 그 당사자들이 시험을 보기 전 혹은 시험을 보고 나서라도 사랑사의 인연이 맺어서 기도를 올수 있게끔 아니면 기도를 못 오더라도 적어도 이야기를 해서 운이라도 띄어주시라 그리고 이모가 시간 날 때마다 초밝혀주시고 기도해주시라 얘기를 했어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엔 우리가 건강해야지 합격 발표 난거 좋다고 하면서 오다가 오는 길에 차 사고 나가지고 죽으면 그게 시험에 붙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따로 있는데 사람들이 때때로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자기가 급하게 되기 전까지는 잘안 찾아 그리고 이렇게 시어문이 계속 두번세번 번 똑똑똑 떨어지는 거는 한번두번 번 해가지고가 아니라 정말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려면 이렇게 세게 지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시어문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조상님한테 빌어주시고 일반적으로 사실 하기 좀 어려운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해주세요 내가 그간에 못 했던 거한 번에 다 하려면 더 강하게 해야겠죠. 그러면 좀 도령님께서 네. 우리가 지금 수능을 앞두고 그 부모님들이 대락치기 기도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. 그쵸. 저희 부모님도 옛날에 저때 하셨거든요. 네. 부모님도 그럼 그런 분들에게 팁을 주자면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낫긴 낫죠. 시험을 보는 당사자가 시험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. 그게 됐다고 했는데 한 문제 두 문제 사이로 계속 떨어진다 그럴 때는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공수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칠이기도 아니면 뭐 며칠기도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 처방에 대한 부분이 효력이 있죠 근데 그 상세한 부분은 사실 일대일로 대면하거나 점사를 하면서 정확한 상황을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는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렵죠 아까 뭐 감독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시간이 짧지만 간절하게 바라시는 부분이 있을 때 정확하게 알고 싶으실 때는 연락을 하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몇해 동안 계속 보는데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 뭐 행정고시부터 해서 수능 시험도 계속 떨어지는 집이 있어서 이런 집의 사연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고요 아무쪼록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시험을 보지만 그 수능시험이 예년보다 기간도 한달 미뤄지게 됐고 그리고 상황이 여러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수험생 자체도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자기의 그날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시기 때문에 항상 시험 보는 당일날 본인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